와... 기름... 미쳤다... 안녕하세요! 모드립입니다시그니처 포즈를 좀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해왔습니다. <목소리> 요즘 대창 먹방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창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부럽던데 <목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뿌려주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펄펄 흐들어옵니다 오! 매콤한 냄새 간다! 이거를 한 15분 정도 구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좀 잘라볼게요 오 맛있겠다 제발 좀 조금 통제창을 구웠습니다. 진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무서웠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대창을 한번 배워 물어 볼게요. 완전 잘 익었어요. 음. 음. 이게 많나? 근데 맛있다. 기름이 엄청 많긴 한데 음와부닭 음? 진짜 맛있어요. 통대창이랑 불닭이랑 진짜 꿀조합 이게 기름이 많아서 느끼함을 확잡아줘 아, 와 진짜 맛있다 나좀잘 구운 듯? 우와 젓가락에 끼워가지고 짠 치즈가루에 한번 찍어서 여기에도. 조음적 음. 음. 음. 파김치도 사왔는데 그 깜빡했네 갖고 올게요 맛있겠죠? 이거를 여기 올려가지고 거의 대창이 아니라 파먹방? 응? 음? 음, 맛있다. 마요소스에 이어서 와, 기름 미쳤다. 진짜 대창인데다. 와. 아, 기름이 아주 그냥 팍팍팍, 파밥팍파밥 튀는 걸 뽑겠습니다. 오! 와 불닭이랑 짜파게티가 맛있다 음. 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지방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혈액순 아니 진짜 다른 먹방 유튜버들 은 어떻게 이거 먹었지? 나는 못하겠어 오히려 짜파게티 치즈가루에 찍어먹는 게 맛있다 아 난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먹방 보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딱 다이어트용으로 식욕 억제 영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헛소리, 개소리 그런거 같긴 한데 너무 느끼한 걸 많이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좀 정신이 감사합니다 다음엔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안녕 안녕 안녕. 제가 인스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드리니 음식 먹방이 기대되네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뻐였나아몇 킬로인가요? 그걸왜 궁금해 오랜만에 대창 먹방? 아니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먹방을 저도 오랜만에 먹방을 저도 오랜만에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대창 요즘 대창 다시 합격 너무 말을 못한다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